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위클리를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도 A6 사이즈 다이어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위클리 부분을 먼저 속지를 꺼내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가 위클리. 우선 속지를 빼서 준비를 해주고, 여기에 이 요일 마테를 사용해서 날짜를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어떤 걸쓸까요 핑크, 회색, 핑크, 회색... 뭐가 날까? 오늘은 그럼 회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일별로 뜯어서 그냥 붙일게요. 아 얘도 그냥 붙이지 말고 뭐랑 덧대서 붙일까요? 마스킹 테이프가 잘 어울릴만한 게또 있을까? 음, 음. 약간 뭔가 은은하고 많이 튀지 않는 배경이 같이 덧붙여지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이거랑 같이 덧대 붙여볼까요? 이 은은한 꽃무늬 마테랑 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로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붙일게요. 어뭐야 종이가 A6라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붙이면 답답해 보일까봐 이 정도 로 할까? 여기도 아 일단 이거를 다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그게 간편하겠다 여기도 이렇게 먼저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어디 있냐? 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찢는듯한 느낌으로 붙이기요. 저는 너무 막 반듯하게 붙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붙이고 요일마테를 겹쳐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듯, 막 붙인 듯한 느낌으로 붙일게요. 음, 예쁘다. 아, 왜, 왜 자꾸 이걸. 목요일도 여기 붙이고 금요일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붙이면 아, 됐다!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붙이고 이쪽은 좀 다듬어줄게요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다 잘라주고 여기도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윗부분도 꾸미고 내용도 채워 넣을 건데 어떻게 꾸며야 좋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프린트온 스티커랑 꽃 스티커 뭐 이런 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프린트온, 프린트온. 어, 이걸로 꾸며도 되게 예쁘겠다. 일단 이렇게 꺼내봤고, 이거는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 오늘 사용할 만한 프린트온 스티커를 꺼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했지만 판박이 형식의 스티커고 그 텐바이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텐바이텐에 프린트온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일 요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사용할 만한 건 어, 어떤 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해서 오! 요렇게 붙일까요 일단? 너무 예쁜데? 이렇게 그리고 라벨 스티커도 써볼게요 라벨 스티커가 여기있나?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같이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쵸? 아, 이거는 글씨 같은 게 쓰여 있으니까 글씨 없는 라벨 스티커를 요런 거? 요런 걸 이렇게 하고 오!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랑 겹쳐서 붙일까요? 이 스티커? 얘는 크라프트 모눈 스티커예요. 얘를 필요한 만큼 일단 자르고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오늘 밖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창문도 막 흔들리고 이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요 라벨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자. 라벨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 오, 오, 잘못 붙었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아, 여기에, 이런 걸 이렇게 붙여도 예쁘겠다. 식물 스티커를. 이런 거를, 이런, 오, 예쁘다. 이걸 렇게 붙이고, 그러고, 여기에, 프린트온을 안 붙이고, 그걸 할까봐요. 여기, 뭐야, 도장을 찍을까? 알파벳 스탬프를? 알파벳 스탬프를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알파벳을 찍어볼까요? 여기에 잉크는 이 올리브 그린 색상 잉크를 사용해서 6월이라고 써줄게요. 준 가지고 오 예쁘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자 일단 뚜껑을 닫고 얘도 닫고 그리고 여기에 음. 프린트온은 이렇게 사용해도 예쁠 것 같은데 아예 다른 걸 써볼까요? 다른 거? 예를 들면 뭘 써볼까? 이거 써볼까요? 아 너무 예쁘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무 예뻐서 이거? 이것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이 모양 아, 뭔가 저게 더 예쁜 것 같다 야, 근데 자꾸 풀려서 이거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두고 이거를 오늘 한번 써볼게요 얘를 어떻게 붙일까? 얘를 통째로 붙일까? 이렇게? 아니면은 잘라서 붙일까요? 둘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잘라서 붙이든 통째로 붙이든 어디 갈까? 음... 하나 자리면 좀 귀찮으니까 일단 통째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어, 봐봐. 이거는 이렇게 다 풀려. 이거를 뒤를 이렇게 띄어서 자, 여긴 잘라주고, 그리고 옆에도 아, 여기도 붙이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붙일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얘를 진짜 하나하나 잘라서 붙여볼까요, 한 번? 그래도 괜찮으려나?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거를 여기다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왼쪽보다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붙일까요? 여기에 붙여보고 아,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 안 들기 시작하면 꽃도 없더라고요. 계속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고 그러던데 일단은 요렇게까지 하고 더 건드리지 않기로 빈티지한 종이들을 좀 덧대서 붙일까봐요. 원기가좀 적은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밖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니면 이런 악보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별로겠지? 아,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종이를 먼저 좀 잘라볼게요 자르고 아닌가? 옆에 좀더 자를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약간 이런... 이러면은 글씨 쓸다 없잖아. 일단은 그러면 아다 모르겠다. 위클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위클리를 위클리를 먼저 쓰고 뭔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뭔가 더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위클리는 뭔가 순탄하지 않네요. 날짜도 도장으로 찍어야겠다. 날짜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 검은 잉크로 잎으로... 5번 한 번도 안썼나 봐요. 5번 완전 새 거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클리 를 작성 하 도록 할게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별로 쓸게 없네요. 별 내용이 없어서 일단 뭐 간단하게 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더대면 예쁠 것 같은데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과 더불어서 원형견출지 원형견출지를 연보라 아니면 핑크, 약간 이런 탄핑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탄핑크 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뭔가 더 빈티지한 느낌을 좀더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뿐만 아니라 약간 어... 아니, 이런 마테? 아니면 좀더 은은한 느낌의 마테? 이게 굳이 아니라면 약간 아니, 이런 회색? 아니야 이건 색감이 좀 진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기야 이런 거에 예쁜데 이 시간 마테 이런식으로 붙여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아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데도 좀 허전해서 여기도 좀 채우고 싶은데 여기는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요? 스티커를 쓸까요? 어우 예쁘다 어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를 여기다 그냥 붙이면 뒤에 글씨가 다 가려지니까 그냥 붙이지 말고 이것을 종이 같은 거를 하나 덧대서 뭐이런 거라도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일까요? 살짝 이렇게 붙이는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위에 스티커를 뭐 작은 스티커를 하나 붙이든지 아니면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를 붙여도 되고 마테 이런 마테, 어 이거 예쁘다 예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오! 예쁜데요? 그럼 뒤에 글씨도 볼수 있고 스티커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밑에 쪽에는 뭘 꾸미면은 예쁠까? 여기 여기 여기에는 여기에 뭘 쓸까요? 이렇게 이런.. 어 이거 예쁘다 일단 이걸 먼저 쓸게요 예쁘니까 이거를 먼저 요렇게 그리고 이건 프린트온 스티커기 때문에 요렇게 긁으면 은 뒷면이 프린트가 되어져 나와요. 약간 판박이 형식의 스티커입니다. 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예쁘죠? 이 하고 그리고 이런데도 뭔가라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랄까 이런 빈티지 스티커? 약간 이런 걸...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네요 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이게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가? 색상은 이게 난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는 좀더 작은데 이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걸 붙이도록 할게요 붙이고 아니, 아니, 아니, 조금만 더 옆으로 붙일게요. 요렇게? 좀 삐뚤어진 것 같아. 아니야. 안 돼. 이 정도 합시다. 이렇고 남는 부분 자르면 어색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 많이 잘라내는 거라서. 일단 잘라볼게요. 잘라보고. 음! 그래도 많이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너무 어색하면, 이걸 이렇게 붙일라 그랬거든. 어, 이거 붙일까? 이렇게 붙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붙일까봐요. 이렇게 붙이고 얘도 붙일까요? 이렇게 잘라서 이것도 이렇게 붙여볼까? 괜찮나? 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붙일게요. 그냥 이것도 근데 여기가 좀긴것 같으니까 여기 좀 자르고 요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약간 감쪽 같아졌어. 아니다. 너무 두꺼운 것 같기도 하니까 이거를 폭을 조금만 더 자를게요. 요렇게 얇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됐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응 됐다. 이거 진짜 감짝 같아. 이렇게 이렇게 붙일게요. 뭔가 쓴게 없어서 그런가 계속 약간 허전한 느낌인데 이렇고 그것도 하나 해줄까요? 빈티지 종이를 쓴 김에 좀 다른 색감의 빈티지 종이도 써볼게요. 요런 거? 일단 잘라봐야겠다, 자르고. 치우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하면 참 예쁠 건데, 아 예쁘다, 오 예쁘다. 이렇게 할까요? 예쁜데? 그럼 뒤에 글씨를 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예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슬쩍 그냥 풀테이프로 조금만 해서 붙일게요 붙이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이런 느낌? 뭔가 약간 비어 보이기도 하고 아마 글씨를 많이 안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뭐 요런저런 기분이 들지만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뭐 더하면 괜히 정신없을 것 같아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글씨로 해서 채워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이어리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다이얼을 끼우고 전에 그 뭐야 펀치로 타공을 할게요. 타공을 먼저 해 주고 다이얼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여기도 해주고 다이렇 끼울게요. 아까 어디였지?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자 이렇게 오늘의 위클리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위클리를 한번 꾸며왔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르고 또 올게요. 안녕. 빠이.